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노령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저희 주변에도 이벤트가 는 친구도 또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일이 없어서 빛내서 생활하고 있고 장사를 하는 친구도 뭐 이제 손님을 받을 수도 없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유지비가 나가니까 그래서 힘든 영국인데 이런, 이런 데 이제 업종 전환 자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하던 가게를 업종을 바꿔서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.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팁을주다면 음.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가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거죠?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이제 마스크를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화를 실내에서 할때 조차도 정말 가족이 아닌 이상은 대화할 때 안에서도 마스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고 그전 1,2년 전까지는 많이 화두가 됐었던 얘기가 공유경제라는 거잖아요 나라의 국경이 없으면서 서로 이제 뭐 어울리는 건데 지금은 사실 그 반대가 돼버렸잖아 밖에서 시내에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뭐 망한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. 첫 번째 분은 뭐였냐면 자기가 원래 의류 쪽에 종사를 했어 나이가 이제 50 초반 정도 되신 여자분이신데 서른 살좀안 돼서부터 뭐 동대문인가 이런 쪽에서 납품하고 하는 거 어깨너머로 배우다가 그러다가 10년 좀 넘게 있으니까 자기도 자신감이 붙어서 가게를 하고 싶었대. 이걸 잘하면 모르는데 결국에는 돈을 날려먹은 거죠. 그래서 뭐 보증금하고 뭐랑 해서 이런 거 날렸어. 그래도 이제 아직은 젊다 생각하고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장 운영하던 사람이었거든요. 매장에서 이제 직원 운영하면서 이렇게 옷을 팔던 사람인데 이게 안 돼. 막막하다. 이러신 분이 있었고. 또한 분은 뭐냐면,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데, 한식당을 하는데, 제법 오래 했나봐요. 배달 위주로 했는데, 이게 장사가 잘 돼서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, 아무리 많아도 경쟁업체가 많아지면,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, 매상이. 줄어들고, 또 이분은 규모를 좀 크게 했었어. 그래서, 장사가 뭐, 다른 사람에 비해서 피해는 적다고 하는데, 그 전보다 경쟁업체가 우후죽순으로막 늘어나니까,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나봐.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업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제 문의를 하시는 상담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분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본인이 원래 하시던 일에 대해서 그대로 할 거라는 생각을 좀 우선 버리시는 게 좋다 왜냐면 시국이 바뀌었는데 내가 아무리 뭐 이벤트업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행사를 잘해도 밖에서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의료업도 마찬가지고 식당업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 그럼 결국 엔 사람이 몰리는 쪽으로 일을 내가 변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얘기했었던 거는 배달하는 쪽에 자기가 잘 모르면 조금 수입이 낮더라도 그 쪽에 배워서 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어차피 지금은 어느 한 직업이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시계가 점차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할수 있는 기술을 조금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배워주시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했었고 두 번째 분은 자기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이제 뭐 나이가 좀 컸지만 이분이 좀 모성애가 강해 그럼 모성애 강하신 분들은 스무 살이 넘어도 내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잖아. 좀 간섭이라고 해야 되나 좀 과한 애정을 표하시는데 그런 걸좀 내려놓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키워지던가요? 피디님안 <웃음> 키워지죠? 저는 자식을 안 키워 봤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보면서 예전에 소갈이 많이 할때 <웃음> 내가 느꼈거든 내 자식도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내 마음대로 절대 키워지지 않는 거고 결국엔 내 핏줄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다못해 동물조차도 그러면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가 있는데 자식은 더 그렇거든 자식에 대한 부분 내려놓으시고 업종 변환에 대한 거 그분은 좀 유보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상황이 좀 우선 다르잖아 규모도 워낙에 컸었고 이런 분들은 또 손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남들은 사실 천만원, 이천만원에 대한 것도 좀 내기가 어렵지만 이런 분들은 뭐 새로 업종을 내시면 몇억 투자해가지고 또 이렇게 확 내시는데 이게 잘 되면 좋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잘 되는 것보다 안될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자 상황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본인이 조금 더따뜻시라 닦으시라. 닦으시라 아직 시기가 안 됐고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리고 정치가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조상님이 밀어줘야지 그 일도 잘 되는 게 작은 분들보다 더 크다 그러시니까 우선 기도 많이 하시라 기도 많이 하시면 하다못해 상담을 받는 것보다도 더 성부를 보니 더 깨달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보시라고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느끼지만 비슷하지만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게다 달라 이게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걸 겪지만 결국에 이거를 사람들마다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되는 게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상님이 다르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섣부르게 아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는 건 없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자기 수행을 통해서 꾸준히 닦아 나가셔서 자기 예 상황에 자기가 갈수 있는 길에서 제일 현명한 부분으로 우리 모두가 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요 성불을 보시는 분들 못 보시는 분들 아니면 성불이 좀더 뛰신 분들 다 되게 많거든 왜냐면은 자기가 그거를 시행을 하는데도 내 마음처럼 잘 안되기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좀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잖아요 정말 시간이 결국에 답이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버텨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아무쪼록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이 생활을 몸에 조금 더 익히시고 내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힘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언양의 산신두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